안녕하세요 이주 쌤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얼굴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 이유는 어느 한 학생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꼭 굳이 그 학생분 한테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좀 공감이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제 얘기도 하면 좀더 좋을 것 같. 타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네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느 학생이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일단 꽤 길게 달았어요 발표를 잘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렇게 듣기는 했지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직업을 삼으려면 되게 막막하다 그런 말을 해준 해준 것 같아요 발표를 좋아하긴 하는데 직업으로서 삼기에는 조금 끌리지 않으니까 발표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을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요 어 일단 발표와 관련된 돈잘 버는 직업이라고 하면 직업은 엄청나게 많죠 발표를 잘 하는 직업 근데 발표를 하는 직업 중에서 전문 프레젠터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 전문 프레젠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그 회사가 사업을 따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투자를 해달라고 라 하는 그런 형식의 그런 프레젠테이션 등 그렇게 해서 몇 억, 몇십억, 몇백억까지 투자를 받기도 하죠 그렇게 발표를 잘 하시면 그렇게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전문적인 프레젠터로서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몇명 있고요 꼭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을 하는 거다 보니까 무엇인가 전달하거나 정보를 가공해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와 같은 강사이기도 하고요 그런 많은 부분에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발표를 잘한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장점이 있,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저 같은 경우에는 MC도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무대를 만드는 어, 무대 제작자 그런 사람으로 살기도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킬이거든요 사회에 나가시면 사람들 앞에서 말할 일이 정말 많아요 뭐 학교에서 발표 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거기 안에서 내 의견을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은 정말 정말 좋은 거고 다만 발표를 잘한다는 것만으로 무슨 직업을 선택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즉 학생분이시거나 진로를 정확하게 못 찾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내가 발표를 잘하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장점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 예를 들어서 뭐 경제면 경제 아니면 저와 같이 파워포인트나 프레젠테이션 분야 뭐자신을 과학적인 분야, 무슨 분야 어떤 분야를 가야지만 그 발표라고 하는 그 기술을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하나하나 많이 시도를 해보시고요 뭐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시고 직접 해보시면서 이런 분야에서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그 쪽에 가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공부한 내용들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하시고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한 분야에서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발표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 따로 없어요 발표라는 직업은 따로 없지만 어디에 가서든, 어디 회사를 가든, 무슨 사람이 되든 사람들 앞에 나설 일은 정말 많으니까 그것을 꼭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땠냐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좀 늦게 알았어요 한 대학교 3학년 때쯤? 그때쯤 알았죠 그래가지고 좀 늦게 찾은 타입인데 그때라도 찾아왔다는게 저한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말하는 직업을 찾고자 해서 시작은 했지만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블로그였고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게 되고 무대 위에서 사람들에서 말하는 건 강의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뭐 MC도 보게 되고 뭐그 무대를 만들기도 하고 정말 저는 다양하게 많은 무대에서 서서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 무궁무진해요 진짜 말할 수 있는 분야는 진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찾아보세요 지금 보시는 여러분께 꿈이 진로가 이런 게 있는데 빨리 찾아라 라고 하는 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많이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만의 속도와 여러분들만의 가시고 싶은 방향으로 가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급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직업을 찾고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면 분명히 늘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발표라고 하는 것은 직업은 따로 없습니다. 어찌됐건. 따로 없고, 그것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것은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그한 분야를 무조건. 전문성 있게 팔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이렇게 또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철학이었고 앞으로도 저는 이런 식으로 가끔씩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 무슨 생각 있으시면 은 댓글 얼마든지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아무튼 물러갈게요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